안녕하세요 패턴스트리 박다미입니다 오늘 큐르트 일명 치마바지 보여드릴게요 요즘 가는 곳곳마다 벚꽃이 활짝 피었고 벚꽃이 눈송이처럼 날리더니 이제 빨갛게 철쭉꽃이 튀어나고 있네요 곧 여름이 오는데요 여름 패션하면 빠질 수 없는 큐르트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기본어형 배우시느라 수고하셨죠 그 원형 가지고 이제 응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형 배우셨으니까 응용만 하면 어떤 디자인이고 또 하실 수 있는 거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커트 길이 놓겠습니다. 퓨룩바지 하면 5 사이즈만 돼도 핫팬츠로 짧게 미니로 해서 입으면 귀엽고 예쁜데요 지금 제가 66 사이즈로 하니까 보편성 있는 사이즈를 놓겠습니다 옷이 무릎 바로 위에 떨어지네요 50cm면 너무 기으면또 농이 아닌 다음에는 너무 기으면또 손실 없고 보기 싫으니까 옷이 좀지해갖고편성게 놓겠습니다 미드끼리는 똑같이 놓습니다 26 저는 각이 흔들리면 아주 여기서 힙 사이즈를 넣습니다. 힙 사이즈 24고요. 인체로 말하면 허리가 29. 29 났습니다. 허리 29에 10, 38입니다. 허리 좀 큽니다. 지금 뒷판은 꼬무줄 바지로 할 거라서 앞판만 다수 잡고 꼬무줄 바지로 하겠습니다. 좀 보편성 있게 하겠습니다. 4cm. 원래 나가는 거 나가고요. 원래 나가는 거 나가고요. 여기서 2cm, 불변의 원칙 2cm가 나갑니다. 큐리스의 경우 2cm가 나갑니다. 4cm. 나가서 28이 됐고요. 기준선을 잡아줍니다. 기준선은 제가 선을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어지러우실 텐데, 다 필요한 선이라서 일단 기준선을 다 잡아줍니다. 잡아줍니 잡아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넣는데 이 점은 이 앞판입니다. 앞판 구금선 복자를 이용해서 앞판은 다쓰 들어가니까 일단 이드길리를 하줄게요. 이 옆선에서 여기도 허리선 넣는 거 아시죠? 중심.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기서 2cm 나갑니다. 기준선이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선 나왔습니다. 여기서 2cm. 중간에 보시면 손이 많으니까 좀 어지러우시는데 2 c m 자유선도. 여기도 원편에서 약간 훌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 나갔으니까, 이거 2 c m 나가는 것도 같이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2cm 나갔구요. 여기서 2cm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동해줘야죠. 여기서 2cm 이동한 선에서 이동한 선에서 얘가 불변의 원칙 2cm 나갔잖아요. 요거, 여기서 이동한 선에서 나갑니다. 2cm.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요거 2cm. 여기 이동선에서, 여기 이동선에서 2cm입니다. 요게 이제 불변의 원칙입니다. 모든 바지가, 기분 그대로 뜨면서, 여기서 지금, 큐리선, 여기서 옆선, 옆선에서 2cm 나가지고, 여기 중심, 뒷선에서 2cm 나왔잖아요. 여기서 2cm 이동했고요. 이거 나간 만큼, 여기서 불변에, 지금 2cm 은거 요거, 요거,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셔도, 이 기준선을 항상 이렇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시면 선이 렷하게다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큐르브 주름을 넣는데 3cm에서 5cm까지 넣는데 지금 사이즈가 66 사이즈니까 5cm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된 겁니다. 쉽죠? 여기 5cm. 이동, 이동선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판, 허리 빼고 다 써주고, 다른 거다 똑같고, 여기 이제 절개선을, 절개선을, 표시할게요. 절개선이, 이선이 절개선이 됩니다. 패턴 뜰때 패턴 뜰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절개선입니다. 앞판 완성입니다. 뒷판을 이어서 여기서 놓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할까요? 자, 그럼 헷갈리실까봐. 만 그리겠습니다. 길이 50cm 놓고요. 넣고요 뒤는 고무줄로 할 거니까 굳이 허리선 낼거 없이 모양만 여유분을 주면서. 시드를 살리면서 여유분을 줍니다 고무줄이라고 해서 그냥 일자로 하는게 아니라 좀 살려주면서 그리고 중심 2cm 올라가는거 아시죠? 2cm 올라가고 고무줄을 좀 효를 많이 주게 하시려면 이렇게 더 많이 주게 하셔도 되는데, 이 선을 물자로 하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국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이, 이렇게 줍니다. 물자를 뚝잘르는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2cm 나간 거, 자, 이 자, 이 선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꿈을줄이라고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이 많이 나왔죠? 아무리 꿈을줄이라 해도, 이 모양 선은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휘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모 선이 나왔습니다. 선이 이쁘죠? 이렇게 선을 이쁘게 이렇게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줄 할 거니까 다 쓰는 없고요. 미드끼리 이렇게 똑같이 넣습니다. 4.5 나갔죠 뒷판이. 이제 밑길이 11cm 나가는 건 똑같고요. 기본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2cm 나갔고요. 센터. 이제 고무줄 하기로 했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써. 여기서 여기까지. 고무줄이고요. 여기 쳐주는 건 똑같습니다. 스케치 쳐주고, 여기 올려준 거. 똑같습니다, 길이는. 그리고 하지런 거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2센치 나갔죠? 나간 만큼 이동해야죠. 이동을 상태에서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 앞판하고 틀린점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2점 올라가서 나가는건 똑같이 갑니다기본운영하고 11cm 나가서 여기 0.8 들어가게 여기 선 이동해 주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선 옆선이죠 힙선에서 앞판은 2cm 나갔는데 2cm 나갔는데 뒷판은 그 2.5가 나갑니다. 2.5가 나갔구요. 여기서 3cm, 불변의 원칙 3cm 나갔습니다. 이앞판은 2cm 나갔는데 뒷판은 3cm인데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풀준 여기서 3cm 이동해야 되죠 이렇게 이하고 이렇게 손을 닿습니다 이동 3cm 불변의 원칙이고요 여기는 주는 분인데 7cm까지 여기는 3cm 7cm 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5에서 7cm인데 7c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cm 내려주는 거 아시죠? 1cm 쳐준 상태에서, 그러면, 뒷판은 여기가, 요 선이죠. 11cm 나간 선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을 내주고, 여기서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뒤판도 완성입니다. 이제 패턴을 겠습니다 뒤판. 이 고무줄이라 요고 다스분 없애줬구요 고무줄이라 해도 여기 곡선 맞춰서 예쁘게 선 내주구요 여기 선 살려줍니다 2cm 요 원선에서 3cm 여유분 준거구요 불번의 원치 여기서 3cm 아 2.5 여기는 2.5구요 3cm 줬고요. 주름은 7cm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죠. 쳐줬으니까.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제. 패턴 뜨겠습니다. 손이 보이시죠? 어지러운 것 같아도 이렇게 보, 보고 계시면 손이 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벌써 뚜렷하게 보이죠 절개선. 절개선은 이렇게 절개합니다. 절개선절개니 떠보겠습니다. 뒷면 여기 앞면이고요. 앞면 주름 13cm 넣습니다. 뒷판 넣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중심 천 잡아주고요. 주름, 여기서 주름보는 6.5c 13cm 좋습니다 중심 표시는 항상 표시해줘야 되죠. 이거 접어줄 거니까. 형태선이 많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6.5 6.5를 놓고 뒷판 아까 이거 떼어낸거 미드킬리 떼어낸거 여기죠? 달리는 선이 무슨 이것만 입선만 기준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가서 달려야지 두번 쳐도 해 드디어 판 기판입니다. Thank <laughs> you. 이렇게 나 한번 고 다시 요 패턴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게 앞판이고요. 앞판 완성됐고요. 앞판은 여기, 여기 포인트 있죠? 여기 밑길이 이렇게 붙습니다. 봉자할씨에 그러면 이렇게 속에는 치마고, 아, 속에는 바지고, 겉에는 이렇게 스카트가 됩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됐고요. 뒷판은 여기다가 고무줄 처리 하기로 했죠 좀 여유있게 고무줄 놓고 밑끼리에 이렇게 붙잖아요 뒷판도 이렇게 붙으면 여기 이제 주름이고 스커트도 보이는거고 밑에는 속에는 이렇게 바지가 되죠 이게 4분의 1 뒷판이고 4분의 1 앞판입니다 요걸로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봉제할 때는 제가 이제 패턴 다 떠놓고 다 패턴 배워드린 다음에 이제 봉제 부분 제가 하는 거 실제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밑끼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예쁘게 파졌죠. 그러면 얘는 앞은 앞끼리 붙고 뒤는 뒤끼리 붙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이 편안하죠.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